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쿠바네놀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쿠바네놀 사육장이고요. 나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멜레온 도마뱀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갈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될 수도 있답니다. 나는 주둥이가 아주 긴도마뱀이고요 이렇게 멋쟁이 친구랍니다 아, 보시면 쿠바네로는 현재 이렇게 있는데요 저기 나무 위에 한 마리 있죠? 이 친구도 있고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나무에 위딱 붙어 있고요 또한 마리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숨어있죠 지금 게 어, 구석이 잘 안보이네요 이렇게 숨어있고요 오늘 한마리는 아주 특이한 자세로 있어요 UVB가 꺼져있지만 UVB에 매달려가지고 꼭 박쥐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신기해서 오늘 코반에는 한번 촬영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주 다리를 야무지게 정구를 잡고 있고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어요 귀엽죠? 정말 특이한 자세로 붙어 있는 스마일러의 아주 예쁜 쿠바넬. 이쪽으로 더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사육장 뚜껑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쪽에서 보니까 더좀잘 보이네요. 뚜껑을 열고, 열고 보니까 이렇게 전구에 붙어 있고요. 아주 귀엽죠? 이렇게 붙어 있는 정말 박쥐처럼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의 예쁜 쿠반 에노 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쿠반 에노를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